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은요. 서서하는 삼각자세 트리코나아사나입니다. 네, 서서하는 트리코나아사나 삼각자세는요. 발과 다리 골반쪽에 강력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힘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골반의 교정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오늘의 자세는 조금 더 골반교정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복부나 엉덩이 근육 허리, 옆구리 쪽의 공간도 굉장히 탄력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먼저 왼쪽으로 조금 가서 서시고요. 오른쪽 발을 오른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90도 형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뒤꿈치를요. 왼쪽 뒤꿈치에 붙여서 이 각도로 그대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오른쪽 뒤꿈치가 왼쪽 발의 가운데 선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왼쪽 뒤꿈치와 왼쪽 엄지발가락에 네, 2분의 1 위치에 오른쪽 뒤꿈치를 두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 옆으로 한 걸음, 다시 또한 걸음, 두 걸음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양손을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에서 발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지그시 힘을, 하체 힘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아랫배를 한번 당겨서 이렇게 안으로 배를 잡아주시고요. 배가 늘어져 있으면 골반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고요. 중심이 안 잡히거든요. 배를 쏙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가능하면 뒤쪽의 엉덩이 근육도 이렇게 안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네. 잘하셨고요. 왼쪽 골반을 이렇게 오른쪽 방향 안으로 가져와 보세요. 네. 전체 이렇게 인체 중심선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서 이렇게 세로로 있자. 거기에 따라서 골반은 좌우로 이렇게 수평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각자세를 가게 되면 이렇게 상체가 많이 기울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따라서 골반도 수평에서 많이 이렇게 틀어지게 돼요. 네, 이 삼각자세를 제대로 골반을 바로잡으면서 하시려면요. 골반의 수평선을 너무 많이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밀면서 바닥에 이렇게 손 짚고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요. 손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골반의 수평선을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손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를잘 잡으시는 게 훨씬 더몸 전체 균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거든요. 네, 네. 왼쪽 골반 안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골반을 이렇게 뒤로 굽혀지면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죠? 앞으로 향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고개 돌려서 오른쪽 무릎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목과 무릎의 손을 비교해 보시고요. 오른쪽 무릎이 발목보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안쪽으로 많이 틀어지지 않게 중심 딱 잡으려고 유지하시고요. 네, 양손을 다시 골반을 잡아보겠습니다. 골반 방향 어떻게 했죠? 왼쪽 골반 안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골반은 앞으로, 오른쪽 무릎은 살짝 뒤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배한번더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골반을 되도록 이 수평선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바닥 밑으로 꼭디디시고요 오른쪽 골반을 계속 앞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움직이더라도 게 굉장히 골반이 뻔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무릎과 골반에서 약간 이렇게 뒤틀린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교정을 목적으로 들 때는 중심에서 되도록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 계속 아래로 내려 딛으시고요 왼쪽 엉덩이 안으로 오른쪽 골반 앞으로 오른쪽 무릎을 살짝 더 뒤로 보내주시고요. 네. 천천히 내로 오른쪽을 좀 기울이고 있죠. 들숨에 서서히 돌아오시고요. 이제 양팔 옆으로 뻗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배 당겨서 잡으세요. 배에 힘 잡고 엉덩이 근육 조이세요. 왼쪽 골반 안으로 들어옵니다. 천천히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보내면서 조금씩 상체 같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손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려고 하면서 골반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들수에 그 천천히 다시 돌아오세요. 네, 지금 되도록 골반이 수평선을 유지하려고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 살짝 뒤로 오른쪽 무릎 드려보겠습니다. 골반이 많이 밀려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많이 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기울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처럼 이런 자세의 모양을 거울을 보고 하시거나 아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세요. 본인의 골반과 발, 상체의 전체적인 이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해보세요. 들이쉬면서 서서히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맨첫 번째 장면을 보여드렸던 것은 여기서 더 깊이 내려가게 되죠? 배에 네, 당겨주시고요. 왼쪽 골반 더 안, 으로 오른쪽 골반 앞으로 가져오면서 조금씩 더 깊이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때 왼쪽 엉덩이 밀려나지 않게 안으로 가져오세요. 들 i 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골반 다시 수평 상태로 돌아 i 니다 내쉬면서 아래 o she will, to she will, to she will, to s h 왼발을 오른발 쪽으로 가져와서 오른쪽으로 e 습니다 자세의 느낌을 살펴볼게요. 오른쪽 발과 다리 골반 쪽이 훨씬 더 강력하게 힘을 쓴 느낌들 교정이된 느낌들이 i l l 네, 왼쪽. 발뒤꿈치 옆으로 네. 왼쪽 발뒤꿈치를 오른쪽 발 안쪽으로 가져와서 네. 왼발을 옆으로 한 걸음 다시 또한 걸음 두 걸음 가보겠습니다. 네. 배를 안으로 당겨서 복부에 힘을 잡으세요. 배가 이렇게 풀어지면 골반이 벌어지죠. 배를 당겨주시고요. 뒤에 엉덩이 유닛도 조이세요. 네. 네. 오른쪽 골반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왼쪽 골반을 뒤로 밀려나가지 않게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고개 굴려서 왼쪽 무릎을 바라보겠습니다. 왼쪽 무릎과 발목의 위치를 보시고요. 왼쪽 무릎이 발목보다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손으로 왼쪽 무릎을 약간 바깥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골반 중심 잡아볼게요. 왼쪽 골반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요. 오른쪽 골반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골반 그대로 잡고, 복부 당기면서 왼쪽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기울여 볼게요. 배 네, 당기고 엉덩이 근육도 조이시고요. 되도록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조금만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들숨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잘하셨고요. 이제 팔을 뻗어볼게요. 네, 당겨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엉덩이 뒤로 밀려나지 않게 안으로 가져오면서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여보겠습니다. 왼쪽 골반은 앞으로, 앞으로 가져오세요. 좌우에 당긴 느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좌우 기울기 에서 들숨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골반 안으로 왼쪽 골반은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팔 옆으로 갔다가 내쉬면서 조금 더 깊이 기울여봅니다. 많이 기울이더라도 골반이 옆으로 밀려나거나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갑니다. 오른쪽 골반 힘껏 안으로 가져오세요. 들숨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엉덩이 안으로 가져오시고요. 왼쪽 골반은 앞으로. 네, 제가 마지막 자세로 보여드렸던 깊은 기울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좌우의 골반 상태에 따라서 한쪽은 잘 되는데 반대쪽은 좀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세요. 들이쉬면서 서서히 돌아옵니다. 손끝 옆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오른쪽 엉덩이 다시 안내쉬면 네, 내려습니다 왼발 앞으로 가져와주시고요. 발을 안으로 가져와서 모아보겠습니다. 네, 왼쪽 발과 다리 골반 쪽에 좀더 깊이 힘을 써서 이렇게 관절과 근육을 사용한 느낌들이 남아있죠? 네. 트리코나아사나 이렇게 교정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뻐근하고 아프셨을 거예요. 네, 오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정입니다